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타로입니다 제목이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우리 한번 웃으면서 시작해봅시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웃으면 보이 온다잖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슬프다 슬프다 하면 계속 슬프고 기쁘다 기쁘다 하면 기쁜 일이 찾아온다라는 거지 자 오늘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어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잊은 걸까 지은 걸까 어그 사람이 나를 잊었으면 어떡해 나를 지었으면 어떨 때 발을 동동 어그러다 보면은 이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물론 발을 갖다 안 굴른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 결과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잡을 수 있는데도 어 되돌릴 수 있는데로 못 돌릴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내가 발을 동동 동동 구르고 있는 걸 안다면은 더러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나다가도 아 갑자기 어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의연한 거 힘들지. 사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내 품은 항상 따뜻하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줘야 성큼성큼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카드를 뽑아놨어요. 어떤 댓글에서 보면 어떻게 뭐 선생님 저는 맨날 나쁜 것만 안 좋은 것만 고를까요? 맨날 좋은 거는 비껴가요 라고 하는데 진짜로 네개 중에서 좋은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고르세요. 나의 왕자님이 나한테 나를 잊지 않기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어,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어, 태양이 뜬네요 어, 우리 뜬 태양부터 한번 보러 갈까요?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어디 잊은 걸까요? 지운 걸까요? 음, 잊은 걸까? 지운 걸까? 글쎄 여기는 뭐 확실하게 지우지는 못한 느낌이 들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흠, 흠. 아, 참 그렇다. 어, 그냥 애써 무심한 건지 아니면 지우려 하는 건지 어, 여기는 지우려 하는 음, 지우고 잊으려 하는 그런 기운이 두 가지가 다 보인다 싶어. 근데 음 지우려고 하기보다는 어 잊으려고 하는 음, 케이스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은 그냥 어차피 음 일이 이렇게 됐, 일이 이렇게 돼 버렸잖아 이 일이,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뭐하라 어 그냥 나의 길을 그냥 즐겁게 그냥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게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건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카드가 이제 방금 나온 거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발길을 떼기는 조금 힘든 게 아니겠는가 어, 그럼 다른 사람이 생겼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아니아니아니라고 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일단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것 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을 떠나와서 어, 좀 저울질? 어 저울질인데 무엇을 저울질했냐라고 한다면은 아 그냥 음, 돌아갈까? 아니면 어, 이대로 그냥 내친김에 그냥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친김에 그냥 나의 길을 그냥 갈까 라는 고민 어어이 사람은요 슬픔이라기 보다는 그 여러분 그 이문세의 첫상이랑 이라는 노래 알아요 어,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 사랑이란게 지겨울 때가 있지. 어,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지겹다라고 하는 것 같아. <웃음> 아니 왜 사랑이 이렇게 지겹지? 어, 왜난 이해가 가? 왜냐하면 내 안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어, 그런 거지. 어, 너무 고독이 흘러넘치니까 괴롭다라는 거야. 어, 이거는 가, 이건 솔직히, 누구 말이냐라면, 그냥 내 해석이에요. 어, 이거는 별로 비중에 두지 마. 왜 그러냐라면은, 이 사람이, 어, 사랑이고 나발이고, 어, 다 지겹다. 어, 새로운 사랑을 갖다가 해나가는 것도 지겹고, 그냥 내 안의 행복을 갖다가 그냥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 여기는 그러니까 잊은 것도 지운 것도 아니지 싶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사랑이 지겹게 느껴지거든. 너무 힘들어서, 어, 너무 힘들다, 어, 그래서 이 사람도 진짜 모질게 맘먹고, 어, 모질게 맘먹고, 잊으려고 드는 게 아닌가. 어, 여긴 지우려고, 지워지진 않았어요. 이, 모질게 맘먹고, 잊으려 드는 것 같다라는 거야. 음, 어, 왜 그러냐라고 했다면은,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사랑, 사람, 여러분과의 사랑이, 어, 순수했다라고 봐요. 이 사람도 나름 선생님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요라고 말하실 <웃음> 말하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나더러 어쩌라고? 어 그렇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 이 사람 기억에 여러분들은 물론 어 이쁘고 아름답고. 콩 콩깍지가 꼈을 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이렇쿵 저렇쿵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어, 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진짜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음, 사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 사람한테 요구했던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제는 사랑도 모두 음, 너무 힘들다 어, 내가 솔직히 너 하나하고 사랑하기도 음, 그,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모자른데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주기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혹시 투덜투덜되지 않았어요? 어 자기는 내가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해주고 어 저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안 해주고 흥나 그러면 나 이거 안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버거워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이 사랑이 버거워졌을 수도 있고 더는 이렇게 어 이런 사랑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같은 거지, 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예를 들자면 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인사 가야 되고 내 친구한테도 잘해야 되고 너무너무 어, 많은 사람을 갖다가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을 시키고 좀 보여주기 식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100%는 아니에요. 어, 100%는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그런 걸 갖다가 하기 싫었다라고 해요. 어. 그냥 너랑 나랑 단순하게 사랑하면 안 돼? 뭐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한테까지도 내가 잘 보여줘야 되냐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라고 한다면 은 그냥 어차피 이 사람 마음에 어떠한 그 끝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래서 들어갔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들어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헤어져서도요, 다른 누구를 갖다가 사기, 사겼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왜 사겼다라고 보기 힘드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사람은요, 그냥, 어, 어떠한 부담 없는? 어떠한 부담 없는 그러한 만남을 갖다가, 어, 추구한 게 아닌가. 어, 부만추. 부담 없는 만남 추구.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헤어지고 웃고 떠들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그냥 사랑이 너무 버거워졌다. 누군가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 버거워지기 시작했고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더 이상 감당할 어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요. 어 들어주다가 들어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안 그랬는데요 라고 한다면 딴 카드 뽑아야지. 땅 어, 카드 뽑아야지. 어, 그러고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좀 실망을 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야. 어, 실망을 했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너무 이 사람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내 뜻대로 어, 선생님 전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어, 딴거 뽑으세요 진짜로. <웃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계획한 대로 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더 이상 어떤 사랑의 상처 그리고 더 이상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없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단숨에 내려놓은 건 아니지 싶어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 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어, 다시 만날까 다시 이어갈까라는 생각도 했었다라고 봐요 어, 그런 생각도 했었다 어 그러나 어, 음, 힘들지 않겠는가 어, 힘들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결국 너는 음, 너는 그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어, 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고 나어 그냥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헤어졌으니까 어, 내가 앞으로 이직해 해줄게 라고 네가 나한테 말은 할수 있겠지만 어, 말은 할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지켜지지 않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갖다가 계속 지속할 만한 원동력을 잃었어. 어. 어떤 그 소스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소스를 잃었고 더 이상 어 힘들 여러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그러한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지내냐 라고 한다면 어, 어 부만 추한다는 거야 부담 없이 만 부담 없는 만남 추고 그냥 웃고 마시고 떠들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헤어지고 푹 집에 가서 어 잠이나 자고 잠이나 자고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는 이것도 힘들어지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공허하다 라고 봐요 어 그렇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아 물론 생각은 난다 라고 봐요 생각은 나고 여러분을 갖다가 잊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현재는 그런 것 같아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 기다려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앞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그 지금 공허한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달랜 후에는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다른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어, 여러분, 선생님 그 인간이요. 양다리 거쳤어요. 라고 한다면은요. 음, 그것도 아니지 싶어 어. 양다리라고 보기에는 살짝 부족한 마음이 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라고 봐이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음, 양다리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네 그렇지만 그게 그 양다리도 솔직히 음, 그 사람을 사랑해서라기 보다는 그냥 좀 회피? 어, 회피하고 싶은 마음? 뭐, 무엇을 회피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어, 어떠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어떠한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그냥 회피하는 듯한 그러한 거지. 회피하는, 어, 그걸 갖다가 회피하고 싶어서 만났다라고 봐요. 음, 꼭 이걸 갖다가 너와 나의 사랑을 갖다가 깨기 위해서가 아니지 싶어. 그냥 가볍게 그냥 정신줄 놓고 어, 그런 거다라고 봐. 음, 여기는 갈등이 있다. 아직까지도 이거 이 갈등은 어, 그런 것 같아. IMG, 어, IMG 것 같아요. 음, 아, 여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완전히 헤어졌다 보기도 힘든데, 음, 완전히 헤어졌다 보기도 힘들고 그냥 아유, 몰라. 아, 그냥 술이나 마실래 그러는 것 같아. 어, 술이나 마시고 일단은 음, 아무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 아니지 싶어? 음, 아니겠다라고 보고 그냥 지금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고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가지 않겠나라고 봐요. 돌아오는 거는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음. 약간 음, 고집스러워 그러니까 고, 조금 좀 고집스러워지는 면이 있겠다. 무엇에 대한 고집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 음. 당분간은 어, 당분간은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라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들 있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오라 그래도 안올것 같아 지금은 오히려 오라, 오라 그러면은 더 멀리 떠나갈 것 같아 어,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러다가 정말 안 오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은 내년이 아닌갑다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거를. 음, 아직까지는 뭐폭풍이나 이런 건안 오고 그냥 넉놓고 살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넉놓고 음, 살고 그냥 이게 지금은 이 마음이 허하고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그냥 부만추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1번 카드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거 100%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보세요. 어, 재미, 그러니까 참고용? 어, 참고용?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번 카드를 보신 분, 들디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잊을 걸까요? 지운 걸까요? 어, 여러분은 잊, 잊었길 바래요 지웠길 바래요둘다 바라지 않는 분도 많으실 테고. 아니면, 아 있거나 말거나, 그냥,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음, 어떻게, 어떤 거를 원해요? 어, 여기는, 음, 생각이 많아 뭔 생각이 많냐라고 한다면 음, 욕심이 많은 걸 수도 있고 음, 여기는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 돌아오고 싶고 싶을 수도 있겠다 뭐 다는 아니에요 어, 제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 너하고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갖다 함께 했고 아 그냥 뭐뭐 뭐 딱히 또뭘 갖다가 하겠냐라고 어, 그런 생각? 어, 이게 나와가지고 살짝 애매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 아닌 또 다른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 1번인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 좀 기다렸다가, 어, 시간,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싸워온 게 있잖아. 어, 한, 어, 한, 벽돌 하나, 하나, 하나 싸워올린 너와의 수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잊혀지고 지워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정확하진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웃음> <웃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카드가 나와보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음. 이 사람은 조금 쓸데없는 생각이 많을 수 있어 음. 쓸데없는 생각이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저런, 뭐, 이룰 수 없는 것들, 어, 이룰 수 없는 것들, 그런 생각이 많을 수 있겠다. 음,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틀린 점이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어, 1번 카드도 그렇고, 2번 카드도 그렇고, 그 일단은 헤어지고 나서, 어, 아니면 헤어진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친정 가면 남자가 좋아서 웃는다는 거 그런 것처럼 일단 헤어졌으니까 아 니나노 어, 쾌제를 부르지 않았겠는가. 일단은 쾌제, 어, 일단은 쾌제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어, 새로운 경험을 또 해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더 이상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근데 예, 여기는요, 참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니나노 불렀는데, 아, 내가 왜 니나노를 네 했지? 그 이유를 까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웃음> 일단, 니나노는 했는데, 목적이 없어. 응. 니나노 해놓고서 갑자기 벙찌고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그 여러분, 수그밥 먹을 때 숟가락을 갖다가 손에 쥐고서 숟갈 찾은 적 있지 않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일단은 쾌재를 불렀는데 내가 왜 쾌재를 불렀는지 모르는 거야. 어, 여기는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뭐 여친하고 헤어지고 아니면 뭐 와이프가 친정 갔을 적에 니나노 했는데 딱히 또할 것도 없어. <웃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범쩌있고 좀 공허한 느낌? 어 그런 것도 들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랑에서 놓아줘서 나는 자유인이 됐잖아. 어 자유인이 됐는데 이이깨어나지 않은 이 마음은 뭐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잘 헤어진 거 맞아? 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내가 잘 헤어진 거 많아. 내가 되게 되게 헤어지고 나면 할 것이 되게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왜 생각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안 되고 막. 막 너저분하지? 막 이런 이런 느낌? 어 본인 자체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 자기가 왜캐세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이 친구는 참 그렇다. 일단은 아무 계획 없이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 만약에 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여기는 잊은 것도 아니고 지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아무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머릿속은 되게 되게 복잡해. 왜 복잡해요? 라고 한다면은, 음, 이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게 잘 헤어진 걸까? 아, 이게 뭐지? 어, 그리고 굉장히 헤어지고 나서, 와, 이거 참, 그래도 그때 뭐, 이것도 즐거웠고, 저것도 즐거웠고, 막 즐거운 일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막 너무 빠르게 쏜살같이 그 판, 하나의 파노라마가 되어서 내 머리 안에서 퍼라이드를 하고 있어. 응, 추억의 퍼레이드,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게하고 있나요? 어게 하고 있나요? 어, 떻게 하고 있나요? 말은 진짜. 하고 온다. 뭐, 어떻게 어떻게, 넉넉히, 멍 때리고 있지. 어, 멍 때리고 있어요. 응. 딱히, 어, 뭐, 선생님, 그 인간, 뭐, 바람 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지나간 것 같아. 응. 어. 그것도 좀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바람을 피기나 한 걸까 싶어요 응. 꼭 그거 있잖아 그 여러분 이제 전기가 나가면은 신호등이 다 꺼지니까 신호등 꺼진 거리는 어떻게 돼? 차들이 막 뒤죽박죽 뒤죽박죽이죠. 좀 뭔가가 뒤죽박죽 뒤죽박죽 된 것도 있고 뭐 어떡하지? 뭐 여자를 사귀어야 되나? 어 그러면 내가 무슨 뭐 톡이라도 해야 되나? 여자들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어. 내가 자유의 몸이니까 어또 다른 사랑을 나눠야 되나? 어, 톡이라도 해야 되나? 그래갖고 그냥 쓸데없이 뭐 그런 뭐 전화번호를 뒤지고 있다던가 얘는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떠한 진짜 철두철미한 뭐어한 사명감이나 어,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어,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다라고 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네가 내 연락을 받을지도 참 어, 애매모 뭐 하고 또너 또 연락을 한다라고 해도 분명히 이게 싸울 것 같고 어, 싸울 것 같고 싸우기는 또 싫고 약간 어, 그런 마음 음, 여기 왜 헤어진 거야 도대체 어, 헤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왜 헤어졌지?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일단은 일은 저질러 놨으니까 그냥 내가 선택한 대로 가기는 간다마는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본인도 애매모호해요 어, 애매모호하다 난 진짜 여기는 조금 웃음이 조금 나온다 어, 이 친구는 좀 웃음이 나온다라고 봐칼 뽑았는데 뭘 짜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허둥지둥 허둥지둥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요 이게 항상 있었던 사람이 없어진 부재를 갖다가 이 사람이 겪는 게 아닌가 그래도 네가 나를 갖다가 꼼꼼히 챙겨줬는데 꼼꼼히 챙겨준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그 여러분 이렇게 풍선을 확 불었다가 그 묶지 않고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후 하면서 막 미친 듯 춤을 추면서 그냥 방향이 없잖아 그게 어디로 갈지 이 사람이 딱 그래요 어 불었다는 풍선마냥 어딜로 가야 될지 내가 어알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 매달려 있잖아. 왜 매달려 있어요?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여러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어 얘기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지. 뭐 저기 막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야 되나 그 생각? 그런데 전그 전자하고 후자 중에서 어느 게 비율이 높냐라고 한다면은 어 전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도 어 한번 얘기라도 해 볼까? 좀 적당한 때를 봐 가지고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해 볼까? 아.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딱 생각하면 아 진짜 참아. 어, 이 손가락이 안 떨어져. 연락을 해야 되는데 좀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음, 여러분이 차버렸어요? 응? 어, 왜왜 그러냐면 너무 흘리고 다녀서?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 그게 흘리고 싶어서 흘린 게 아니지 싶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또그뭐그 뭐, 그 여러분하고 오래 사귀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도 만만하니 약간 아, 좀 느슨해진 경향도 없지는 않았다라고 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뭐지 경계심을 풀고 헬렐레 헬렐레 해졌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참 그게 의아해. 어, 왜 그러냐라. 러분이 사람은 갈 곳을 잃었어요. 음, 갈 곳을 잃었고, 어, 내가 어디로 가야 행복한지, 그거를 갖다가 알 길이 없다. 어느 쪽이 나의 행복인지 모르겠다라고 봐. 여기는 조금만 내깔겨둬봐요. 음, 왜 내깔겨둬봐요? 라고 한다면은, 음, 지금 맞아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어, 뭘 어떻게 뭐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막 어, 자기 혼자서. <웃음>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막 이러면서 혼자서 실수 관자 있을 수도 있어. 어. <웃음> 눈물로 시를 써도 그댄 없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후폭풍은 안 왔어. 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냅둬보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 여러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어, 그래도 내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건 너가 아니겠냐라는 거지. 어, 어 물론 약간 이기적인 마음도 없, 없지는 않아. 어,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야. 이기적인데 조금 여기는 만약에 진짜 바람이 아니다. 어, 그냥 흘려 너무너무 흘리고 다니니까 그냥 꺼져. 어, 진짜 너 자꾸 흘리고 다니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네가 흘렸잖아. 어, 맨날 네가 거짓말이나 하고 여자들 꽁무이나 쫓아다니고 난더 이상 어, 너를 갖다가 봐줄 수 없어. 그러니까 꺼져. 다 나한테 어떤 변명도 하지마.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 순간을 갖다가 못 참고 그래 어 그래 네가 그렇게 꺼지길 바라면 내가 꺼져주마 한번 후 불어봐 내가 촛불처럼 나중에 획 갖다 꺼져줄게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소원이다고 하니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할는지 되게 궁금하다 <웃음> 어떻게 할지 좀 기다려봐요. 만약에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한다면 음그뭐 일장일단은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진짜 내버려두면 훅 튕겨서 나갈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요 때를 갖다가 노리는 어, 여우들이 길바닥에 너무 많다. 꼬리 살랑살랑 그럴 수도 있지요 어, 그러면 조금 돌아오는 게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 저는요 그런 인간은요 어, 필요도 없어요 어, 그럴 수 있어 그냥 나한테 무릎 꿇고 빌고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어, 내가 이 가슴에 응어리가 진 거를 갖다가 풀릴 때까지 그러면 어,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 지금 헤어져가지고 나 아니 딴 여자한테 가, 간다 싶으면은 어, 그냥 가든 말든 그냥 나도 나편하게 지낼 거예요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아직까지는 그, 그 줄다리기 할때 팽팽하잖아요. 그런 팽팽한 느낌이 어, 없지는 않다라고. 아, 근데 나 여기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지 싶은데 어 어디 조금 더 뽑아다 여기 헤어진다고 나오는것도 골치 아픈데. 음 여기는 재회를할 수도 있어 재외라기보단 그냥 다툰 거지 어, 다퉜다라고 봐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100%는 아니에요 어, 100%는 아니고 완전히 뭐 끝났다 어쨌다 그런 거는 없어요 어, 맞아 그런 거는 없고 어, 여기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어. 이 사람이 후폭풍이 들어오기, 폭풍이 오고 그러고 여러분의 부재, 부재가 뼈에 사무치면 여기는, 음,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음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안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웃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그, 이 사람이 만약에 흘리고 다녀서 여러분이 쫓아낸 거라고, 빵 차버린 거라고 한다면은, 어, 그게 아주 여우, 여우, 여우 새끼거든? 어 그게 아주 여우 새끼여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냅둬 봐요. 음 어차피, 어, 이 사람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 어, 갈등하고 있다. 왜 여우 새끼를 갖다가 믿을 수는 없잖아. 어, 그냥 순간 홀린 건데 그 홀린 거하고 여러분 정 여러분하고 싸운 정이 많은 여러분들하고 진짜 이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뭐 여기서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칼자루를 내주는 거니까 좀 그렇잖아요 연락하기도 뭐하고 연락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돌아갈까 여러분한테 빌까 뭐 어. 그런 마음도 살 어, 있고 아니면 그 여시한테 한번 갈까 어,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어차피 이 저기 막 만약에 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헤어진 김에 어, 니나노 어,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어,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아요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진짜 박빙인데 어 박빙인데 그래도.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지금 지금 들어 이렇게 카드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어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좀 심사숙고한다 아니면 어어 어, 여러분들에 대한 정이 깊어서 그런지 혼나단 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어, 오고 싶은 마음도 팽배하다. 몇대 멋이냐라고 하면 진짜 여긴 박빙이다. 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 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럼 얼마야 하면 6대4? 음, 6대4라고 봐요. 여긴 조금 두고 봐야 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얘가 얘를 갖고 놀다가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또 생각이 딱 나죠. 여기는 있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았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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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어, 잊은 걸까? 지운 걸까? 어디 봅시다. 잊었는지, 지웠는지. 여긴 진짜 헤어진 거 맞네. 어, 1번, 2번 가든 조금 애매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완전히 헤어졌단 말이 안 나왔거든. 음, 여기는 헤어지고 자기가 맘먹은 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여기는 지웠냐, 잊었냐라고 본다면은.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여기는 조금 음, 좀 그렇다. 어, 뭐가 그래요라고 한다면 음. 애매해. 음. 어디 한번 카드를 뽑아 봅시다. 잊었는지 치웠는지 네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음. 여기는 헤어진 거 맞고 어. 그렇고 이 사람이 음.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는, 어, 누군가가 있다 라고 보기는 참 애매해. 그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은 자기만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살짝 약해요. 어, 누가 있다 하더라도, 어, 뭐, 홀렸다라고 보기는 애매해. 음,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짝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어,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단은 음, 지금이 살짝 편하다 어, 지금이 살짝 편하다 어, 그런 거예요 <웃음> 뭐가 헤어졌는데 뭐가 편해요 라고 한다면은 음, 물론 어. 헤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 라고 하면은 그냥 너하고 나하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어떠한 그 동향을 갖다가 살피고 있는 것도 맞아. 어, 살피고 있는 것도 맞고, 그냥 누구를 갖다가 꼭 사귀겠다라고, 그런다라기 보다는, 음, 그냥, 이게 뭔지 애매해.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하고 헤어진 거다 라고 한다면요 은그 사람하고는 안되지 안 싶어 어, 왜 안되지 싶냐 라고 한다면 은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혼자서 김치국물을 갖다가 마시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을 갖다가 잊었냐 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잊지는 않은 것 같고 치우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쉽게 지어져 어, 쉽게 지워지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누구한테 호감이 있었다 글쎄 어, 누군가가 있어서 헤어졌다 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헤어지고 나서 그래 내가 그냥 누군가 누군가하고 좀 막연한 것 같아 새로운 계획을 세울 거야 라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겼냐 라고 보기도 살짝 애매하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어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냥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을 수도 있어. 어,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갖다가 뭐이 길로 나가는 게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니면 저길로 나가는 게 내가 행복한 건지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은 없어요 일단 마음을 먹은 거는 맞지만 그 마음을 갖다가 실행에 옮길 만큼 대단한 어떤 떠 어, 저게 없어 어그 뭐지? 목적 의식 그런 거 없어요 어, 목적 의식은 없고 그냥 당분간 이렇게 편하게 있고 싶은 게 아닌가 어, 여기도 살짝 어 그런 게엿보이는데 뭐 자기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를 갖다 할 수도 있고 그게 뭔데요라고 한다면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어 그동안 못했던 거 처박혀 갖고 게임을 하고서 진짜 뭐뭘뭐 뭐, 뭐, 뭐 만렙을 찍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은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어할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왜안 나가는데요 하면은. 나가려는 건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인 방법을 갖다가 택한 게 아닌가? 어, 어, 사람들 어울려서 노는 거돈 들어가잖아. 어, 돈 들어가니까 뭐 사람들하고는 적당히 어, 내 주머니가 허락하는 선에서만 이렇게 어울리고 주로 어, 그 대다수의 시간은 우리가 뭐 여러분, 동향을 살펴본다던가. 아니면, 오, 이 여자 되게 이쁜데? 얘는 누구지? 오, 이사, 오, 얘 친구가 얘였어? 뭐, 이런 거. 아니면 게임을 하고 있다던가. 뭐, 그런 거예요. 음, 그런 걸 하고 있지 않겠나. 아니면, 주식을 하고 앉아있던지. 어,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나가서 놀던지. 그러지 않겠나 싶어. 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게 일으크하고 있는 게이 사람이 현재 편한 것 같아요. 어, 아직까지는 남자들은 그래. 헤어지면은 곧바로 후폭풍이 안 와. 헤어지고 나면은요, 이렇게 편하게 해요. 어, 편하다라고 생각해. 그 편한 게 얼마나 가요? 어, 짧게는 뭐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어, 그게 지나다 보면은 슬슬 후폭풍이 와. 남자는 여자하고 달라서 일단 헤어지고 나면은 여, 여, 여자분 입장에선 되게 섭섭하지. 어, 뭐야. 후폭풍 안 왔어? 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 일단은 이 시기가 지나야 되지 않겠나 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 어, 게임하면서도 혼자서 중얼 중얼 중얼 대면서 게임할 수도 있어 어, 아 이렇게 편한 거쫙 맥주 하나 딱 따고 술쫙 마시면 어, 맥주 먹어서 크, 시원다 그래 이 맛이지 혼자서 잘 울고 있다 <웃음> 잘 울고 있다봐요 뭐 다른 여자 만나는 사람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은 음 글쎄 그거는 살짝 애매하지왜 어,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간절하지가 않아서 어... 예를 들자면 누구한테 이렇게 대시를 하려고 하면 은 그래도 좀 진지하게 좀 간절하게 아 얘가 나를 갖다가 진짜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그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요. 어잘 들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이 사람은 그런 것같아 대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대하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딱 그만큼만 대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다 관심이 없다라고 봐. 그리고 이 사람도 그다 어, 뭐, 진지, 뭐, 누군가를 갖다가 사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없어. 그냥 가볍게 친구 정도? 가끔씩, 어, 만나서 그냥 술이, 여럿이, 여럿이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그냥 엉뚱한 소리 하다 집에 와갖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막 그런 걸 갖다가 바라고, 자기는 이제 조금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쉬고 싶고, 그니까 연애를 안 하겠다 누군가를 갖다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냥 내 시간을 가지면서 쉬는 걸 갖다가 조금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어난 그렇게 보이는데 음, 쉬고 즐긴다. 남자가 여자하고 헤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 그런 게, 그런 인간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다른 누군가한테 찝쩍 됐다가, 그 관계들도 다 무너진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주, 이, 여기 이 부분이 끊겼잖아. 어, 나를 잊은 건가요? 지운 건가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다지, 어, 그다지, 뭐, 애절하지가 않았다라고 봐. 어, 꼭이 여자를 갖다가 사귈 거야. 꼭이 남자를 사귈 거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조금 이렇게 말 걸어 봤다가, 어, 뭐, 안 들고 왔다면, 그래, 뭐, 나도 어차피 너하고 꼭 되고 싶은 맘도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여기다가 음, 에너지를 쓸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지. 어, 지금도 너무 좋은데 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대요. <웃음>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딱히 뭔가를 갖다가 하고 싶은 어, 그런 열망은 없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맞아. 어, 이 사람은 뭔가를 갖다 딱히 할 열망은 없어요. 어. 뭐, 그렇게 힘들고 귀찮다라는 거지 어, 귀찮다. 어. 귀찮고 왜 귀찮냐고 라 하면 은 그렇잖아요. 내가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아, 일일이 저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아또 제가 오늘 입이 왜 태어났을까 이런 거 저런 거다 어, 생각하기도 귀찮다는 거야. 여자들의 마음은 알 길이 없어요. 오묘해가지고 오묘해서 알 길이 없다. 어, 그래서 아유 뭘 갖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생각하면 에이 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음. 맞아요. 어, 뭐 책임지고 그러고 싶지 않아. 왜 여자들은 조금만 관심을 보이고 그러면 왜꼭 그렇게 나오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야. 누가 지 좋다 그랬냐. 그냥 한번 그냥 물어본 건데 그거 가지고서 어, 뭐 어? 내가 뭐 자기 아니면 뭐못 사는 거 같지? 막 그렇고 막 그러니까 에이 뭐 나도 굳이 너하고 막 그렇게 진지하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연락한 거 같고 그거 가다가 너무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고 저고 하니까 아 귀찮아 이런 거야 아 귀찮다 아이씨. 그리고 의욕상실 아. 아. 봐봐봐봐 봐봐. 또 저러잖아 아 여자들은 왜 저러지 어 그러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웃음> 싫다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아 조금 고독한 게 낫다 아 고독한 게 낫다 아이고 그 비유 맞춰주는 것도 그건 싫다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 이런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같이 만나 뭐 니가 내가 뭐 저하고 뭘 해보지 그거 아니잖아. 그냥 같이 만나 밥한끼 먹자는데 뭘 그거 갖다가 내 나를 갖다가 응, 음흉한 놈으로 어, 매도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그냥 이도저도 귀찮다 그냥 게임이나 하고 그냥 술이나 차 마시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니나노 하고 당분간 쉴는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오늘의 주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잊은 걸까요? 지운 걸까요?라고 한다면 음. 잊지도 지우지도는 않았어요. 어 그냥 당분간 편하게 있고 싶다. 내가 하고 싶 그동안 내가 연애하느라 못했던 게 너무 많잖아. 어, 연애하는 게 너무 제약이 많았잖아. 뭐 어, 진짜 자기야 이거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자기야 저거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어,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당분간에 이렇게 지날란다. 그러고만 연락할 의사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음, 일단은 어, 이렇게 지내보다가 어, 뭐 정말 정말 정말 뭐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그리움이 일었는지 그거는 살짝 미지수야. 어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그걸 갖다가 논할 시기는 아니지 싶어요. 어, 내버려둬봐요. 당분간 이렇게 자유시간을 갖고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천천히 지켜보면 되지 않겠나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번 달이, 이제, 저기, 막, 양력으로 5월이고, 어, 그, 만세력으로 이렇게 본다면, 밤사자를 써서 4월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 기, 어, 그리워지려면은, 두세 달더 걸려요. 어, 후폭풍이 올라면, 그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지. 뭐그 중간 중간에도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기 이런 이 카드 이 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이 카드하고 이 카드가 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 않겠나. 여러분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지금 이현 상태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다시 만난다라는 어, 그런 건 아직까지는 이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만 더 두고 보도록 해봅시다 라는 거죠. 네 3번 카드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잊은 걸까요? 지운 걸까요? 어디 봅시다. 잊었는지, 지웠는지. 음, 여기는, 음, 돌아가고 싶, 돌아가고 싶은 것 같아. 음, 왜 돌아가고 싶냐라고 한다면, 은 너가 없는 나는, 어, 너가 없는 나는 그 배에서 도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가죠? 어, 그렇다라는 거야. 내가 어, 저기이 뭐,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나쁘지 않아요. 일이 안 나쁘지 않게 풀려가요. 그렇지만 네가 없는 나는 어, 뭔가. 어, 끈 떨어진 영 같다. 어, 끈 떨어진 영 같고 네가 나를 갖다가 어, 용서할 용서해 줄까? 어, 만약에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대로 너를 두고 돌아서 가야 되는 걸까?라는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후폭풍이 온것 같은데. 음. 그래도 다행이다 후폭풍이 와서. 음. 선생님 그 사람이요 다른 누군가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요 뭐 누군가가 있다 라고 한다 그래도 그거 잘안 돼요 음 근데 정말 있었냐 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지 싶어 어, 어. 만약에 확신을 갖고서 누군가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어, 누군가가 있는건지 아닌건지 한번 음. 이 사람은 가능만 하다면, 음, 가능만 하다면은, 그냥 여러분한테 용서를 빌고, 어, 용서를 빌고, 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 이 사람은 다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네가 없는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음, 네가 없는 나는 너무 허전해. 어, 네가 없어서 내가 그냥 너를 갖다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야. 어, 그냥 나는 행복해 주고 싶어. 어, 근데 나의 행복에... 너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네가 다시 용서를 해준다면, 나는 뛸 듯이 기쁠 것 같고, 네가 없는 나는 하루하루가 그냥 밥을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뭘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 내가. 너하고 있는 수많은 추억 수많은 기쁨 수많은 행복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왜 그걸 갖다가 행복이라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하나가 행복이었고 추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그 시간들을 갖다가 다 추억하고 대짚어보고 어,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4번 카드 뽑으신 분뭐이 사람 용서해주고 싶으신 말있이 사람이 흑폭풍 되게 많이 왔는데? 음... 후폭풍 많이 왔어요. 여기는 어쩌면은 되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 여러분이, 음, 저기, 뭐야, 후회가 된다라고 봐. 후회가 되고 후폭풍이 많이 왔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 여러분에게 헤어지고 나서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겪은 게 아닌가. 힘든 시간을 겪었고,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나름 잘 들어줬다고 생각했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그게, 너, 그, 너를, 그니까, 너의 그 시선에서, 너의 위치에서, 내가 그거 갖다가 진짜 온전히 잘 들어줬다 라기 보다는, 그냥 내가 들어준 거는 그런 것 같아. 싸우기 싫어서? 어, 싸우기 싫었고, 음, 내가 너랑 싸우게 되, 싸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항상 어, 그런 것 같아. 그냥 네. 여러분을 갖다가 좀 약간 누르려 했다, 어, 누르려 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음, 너가 말하는 어떠한 그런 거 불평 분만들을 갖다가 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만을 갖다가 수렴하고 너에게 좋은 것들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자기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어 자기만 어떻게 추대해 주고 자기만 우쭈쭈 해 주고 어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이런 것만 수용을 했고 어, 수용을 했고, 정당 네가 필요한 부분은 내가 수용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격이고, 이 사람은 이게 성격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 응.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아직도 혼자예요. 어, 혼자니까 당연히 이걸 받겠지? 어. 근데, 여러분이 용서해 줄까? 이 사람을? 어. 이 사람이 그나저나 와야지 될거 아니야? 여러분은 용서 안 해줄 거 같은데? 왜 그러냐라면은, 혼자가 되게 편하고, 편하, 편하게 있는 게 아닌가? <웃음> 여러분들은 편한 것 같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없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게 아닌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런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지금 현재 마음이 편하고 아주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보냐라고 한다면 그냥 보는 거지 음, 뭐제 타로가 라디오 타로잖아요 어, 라디오 타로니까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듣는 거고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이구나 아 이럴 어쩌지 나는 하나 도 아쉬운 게 없는데 어, 난 지금 너무 되게 되게 되게 잘 살고 있는데 어 이보다 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음,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적에 어,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적에 이 사람이 행복했다던가 여러분을 외롭게 두고 어, 여러분을 갖다 외롭게 두고 여러분들이 어, 외롭게 두고 여러분들이 화가 나든 뭐하든 나는, 나는 편했던 거 아닌가 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 너 그러니까 너의 마음은 갖다가 헤어려주지 않고 내 편안함만 추구한 어, 추구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뭐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진짜 잊지도 않았고 지우지도 않았다라고 봐. 어, 잊지도 지우지도 않았다. 음, 잊지도 지우지도 않았고 <웃음> 근데 왜안 돌아오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어, 머리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살짝 이 사람 성격에 머리를 숙일 수 있을까 어, 그냥 이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다시 만나길 말한다 그러면 그냥 스무스하게 자기가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어,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뭐 은근슬쩍 어,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친구처럼 친하게 다가가가지고 그냥 눌러앉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음,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카드에서 다 나오지 않아서. 어, 아직 이 사람 잘 모르겠다.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아,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용서해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어, 확신이 별로 없다라고 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그 뱅뱅뱅뱅 뱅글뱅글 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딱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냥 바라만 보고 눈치나 보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라고 봐음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됐을지 음. 어, 여러분 이 사람한테 혹시 연락 왔어요 어, 연락이 왔을 수도 있겠다 어, 근데 안 받아 좋겠다 만약에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이 둘중 하나야 적극적으로 받아 주던다 어, 두 팔을 벌려 받아주던가 아니면 그냥 나는 지금이 좋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여기는요 계속, 그, 아직까지는 여러분한테 다가오지는 않지만, 여러분한테 다가올 기회를 갖다가, 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틈이 난다라고 한다면, 어, 이 사람은요, 다가올 것 같아요.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만화 왜 여러분이 아직 결정이 안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고 망설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거절당하면 그땐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잖아. 어, 거절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절 당하지 않고 한 번에 오케이를 받 어, 받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겠나. 어, 신중하게 행동할 것 같아요. 음. 아 계속 망설이는데 이 사람 여러분이 망설이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망설이는 거예요. 어 계속 망설이고 있지 않겠나. 이게 망설이다가 어, 망설이다가 오겠다. 음. 여기는 재해가 가능할 듯 싶어. 만약에 재해를 기다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재일 싫어요라고 한다면은요, 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 그러다 말겠지. 어, 이 사람이 자기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자기 성 어, 자기 어, 그, 이 사람은 자기가 되게 잘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일 수 있어요. 어, 실질적으로, 이 카드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는 아무 저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왜 용서를 바라면서도,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돼, 이 말을 못하네라면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구구리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스무스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그냥, 은근슬쩍 그냥 사과 안 하고, 슬쩍, 이게 바로, 어, 이 뜻이 너한테 사과한다는 뜻이잖아 뭐 그런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 싫어요 라고 하면 안받아주면 되지 그렇지만 여기는 제외할 확률이 조금 높겠다 몇퍼센트요 라고 한다면 한 7대 3 음, 제외가 될 확률은 7 안될 확률은 3 어, 하기 싫은 사람은 안받아주면 된다 어,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온다면 어, 만약에 온다면 음,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받아주고 밥이나 먹으러 가다 뭐좀 사줘 어,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된다라는 거지 네 4번 가드리디 도움이 되셨나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